민법 제1 0조 제1항 제3호 비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이성동복도 포함되어 유족연금 및 유족상속자금은 부책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96다 5 4 2 1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.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91년경 보험을 가입하였고 보험기간 중 가고 화물자에 실려있던 전신주를 하자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던 중 불러떨어진 전신주에 깔리는 재해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. 소의 이가 즉 망인이 보험가입 당시 보험수익자를 그 상속인으로 정하였는데 상속할 배우자나 직계비속직계선속 없이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. 민법 제천조 제1항 제3호는 제3순위의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되고 있으나 여기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 함은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합니다. 따라서 망인과 모친만을 같이하는 이성동보 관계에 있는 원고들은 위에서 본 민법 규정에 따라 망인을 상속할 자격이 있는 이른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이사건 보험 수익자라고 할 것입니다.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관련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.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.